제가, 저희가 지금 마지막 벚꽃의 민장을 찾아서 왔는데 자, 예쁜 장소를 돌아보고 싶어요. 우늘도 나무 안 걸리겠나? 천천히, 잠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공회로 가세요. 지금. 쭉 가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야. 아, 저희는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지금 하늘이 맑으면 참 좋겠지만 하늘이 맑지 않지만 너무 이쁜 귀지 수평이 안 맞아서 레벨러 레벨러를 하고 있어요 처음 에보면 되게 잘하네요? 힘을 래요 안녕! 어? 어? 오빠 내려갔어 다시 뒤로 내가 할게. 깨지고 오릭레크 크베크 이다 끝난건 아닌데 배가 고파요. 지금 나 왜이렇게 배가 고파지? 그래서 대충 뭐라도 먹으려고요 일단 그렇게 대충 펼쳐놓고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냉장고를 오늘의 식량. 냉장고. 이번 캠핑에 식량들이니다 맛있는거 일단 많이 챙겨왔어요 막걸리도 챙겨오고 와인도 챙겨오고 맥주도 챙겨오고 맛있는거 많이 챙겨왔는데 술력이 많아네 냉동실 근데 네. 저번에 진짜 너무 까딱 채워서 이번에는 냉동실은 좀 비었어요 양심상 어쨌든 뭐 언젠간 다 먹겠쥬 좋습니다 저희 이번 캠핑 메뉴에요 어, 주류, 음료, 간식, 안주, 메뉴 이렇게 있거든요. 저 지금 배가 굉장히 고프기 때문에 메뉴를 하나 서, 픽해주세요. 해물라면 볶음밥, 요걸로. 좋습니다. 가시죠. 가겠습니다. 예. <웃음> 이제 볶음밥을 전자인지 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완성되었습니다 해물라면 볶음밥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u s i m i d a Vasquita. v a 익숙한 그 라면에 해물, 파기름 이건 실패할 수 없는 조합이고 맛이 마시고 니까뭐 누가 해주는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아 그렇긴 하죠 그쵸 아, 여보가 해줘서 더 맛있네 음, 오빠가 해서 이 맛이 안날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는 무조건 안날것 같아요 <웃음> 벚꽃 보면서 라면 먹는 게 음, 맛있네 아 진짜 날씨가 진짜 아쉽다. 어, 날씨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들 다 좋아서 날씨까지는 완벽해. 네, 아니야 날씨까지만 좋았으면 진짜 더 바랄 게 없어, 없는데. 참 진짜 너무 좋아. 이제 앞뒤로 복고시 있어요. 여기는 좀뻥 하긴 한데 잘잘잡본것 같아. 일치 고기 잘한 것 같아. 네. 진짜 이 캠핑카의 장점이 저희가 막 금, 토, 일 캠핑을 간다고 했을 때 목요일 밤에 응. 출발을 해서 캠핑장 앞에서 월박을 하고 입실 시간과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 맞아. 저희가 어제도 <웃음> 한시쯤에 출발했는데 네. 한시 넘어서 부담이 진짜 없다는 거 언제 출발해도. 이 장점은 캠핑카 사기 전까지는 생각도 못했던 거라서 더 크게 와닿는이 같아. 고치, 과 먹고 싶어요? 냠냠. 냠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Yum, <웃음> yum. 빨리 이쁜 자리 선점 m yum. Yum, yum. Yum, yum. Yum, yum. Yum. Yum. 아니, 딱 보는데 강아지가 응. 굉장히 익숙한 강아지가 오더라고 싫어가 보였어? 어. 나갈 거면 끄고 나가 나 라면 불어요 아아난또 인사하고 오시는 줄 알았어 자리 아, 잡고 뭐 하고 있을 때 가면 돼 라면 불는 거는 먹는 걸 진심이신 분입니다 응. 어? 진짜 맛있다 밥을 두개 가지고 먹고. 혜나는딱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부족한 데 먹고 저녁을 좀 맛있게. 내가 안.. 어. 아, 안, 주, 딱안 좋은데. 아, 많이 부족하신가 보군요. 음, 제가 그걸 몰랐네요. 여자 합법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오빠, 뭐 먹을래? 얘기하는 게뭐 먹자는 소리거든. <웃음> 근데 아니 나는 됐어 너 먹고 싶으면 먹어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혼자 먹기 좀 그래서 안 먹게 되는? 아니 드셔도 됩니다 진짜 약간 그런 거? 오빠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니 괜찮아 아니야. 뭐 음, 이렇게 음. 얘기하면 너 혼자 먹어도 아니고 아니야 나는 안 먹을래 뭐 아니야 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혼자 먹기 좀 그런? 약간 그런 그, 그런 게 있어? 저기 제발 뭐. <웃음> 진짜 매너 없게 발이 여까지 와있어 자기 영역을 다리 펴보시죠 아니 들어가세요 펴보세요 들어가세요 오호 다리가 어디까지 오시나 영역 정말 아까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참았는데 발을 계속 까딱까딱거려서 죄송합니다 여기 딱 중앙에서 넘어오지 마세요 알겠어요? 아니 각각은 다리 필수도 있고 그런거죠 뭐 양해를 구하세요 선 넘어올 때 알겠습니다 이 장작은 아직 안 꺼냈고요. 오, 장작 화로대랑 장작대 테이블 그 다음에 인센스 할 거랑 조명 커버 시로내 거고요. 예쁘죠? 이건 친구가 예전에 만들어준 건데 벚꽃 때마다 쓰고 있어요. 하이브로우 멀리, 근데 왜 이렇게 멀리 가 있냐. 여기 아직 안 넣었는데 와인이랑 와인 오프너죠? 이렇게 쫙 바람이 불고 추워요, 지금. 그래도 너무 이쁘네요. 어느새 왜요 컬러는 없을 거예요, 요 컬러는 제가. 샘플하신 거 구입한 거라서 없고 전체적인 모습. 따라라라 뒤로 가다가 자빠질까봐 무섭네 쇽쇽쇽쇽 쇽쇽쇽쇽쇽 이렇게 사, 내려오면 다 벚꽃이에요 진짜 싹벚꽃이 Cheers. Cheers 감사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굉장히 많네요 1, 2, 3, 4, 5, 6, 7, 8, 9 9첩반 아, 4, 5, 6, 7이니까 어, 맞네 4가지 종류가 다 다르니까요 인정합니다 4가지 제가 찍었으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바, 반찬류가 많네요 그래서 옆집에서 공 도와주신 전어 전 전어구이? 전어구이 구이. 구이 와인에이드 이게 네, 짠. 원샷. 아, 예. 원샷. 원샷. 저희가 여기를 두 달이나 세달전요 겨울에 왔었죠. 캠핑장 없을 때 왔었었거든요. 뭐가 없을 때? 아 캠핑카가 없을, 없을 때. 이 네, 여기가 <웃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캠핑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뭐 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되 있는 곳인데 여기가 뭔가 1박당 돈을 받는 건 아니고 들어올 때 그냥 앞에 매점에서 1 5 0원 특정 가격 이상 이제 구매를 하면 들어올 수 있는데요 1 5 0 0 0원이야 예전에는 1 0원이었는데 지금 15,000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돈 주고 올만하진 않다라고 느꼈었거든 그러니까 뭐 5박을 하든 6박을 하든 1 5 0 0원에만 3박이래 아 최대 3박이래? 응. 아. 하여튼 저렴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시설이 조금 안 좋아서 나는 이돈 주고는 올만하지 않다고 느꼈는데 캠핑카로 오니까 또 다른게 요새 뜨거운 물 나오거든요 <웃음> 맞지? 그리고 화장실 여기서쓸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옷을 비울 수 있고 청소를 공급받을 수 있고 하니까 이게 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야 상황에 따라 같은 곳인데 다르게 느껴지는 게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장하시죠 응. 어제 좀 늦게 와서 가지고 응. 일찍 일어나서 좀 피곤하긴 하죠. 맞아. 낮에 벚꽃 계속 보다가 날이 흐려서.. 진짜 아쉽다. 벚... 음... 이제 날이 좋았으면 밖에 있으면서 뭐라도 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근데 내일 해 뜬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저도요. 지금 벚꽃이 많이 떨어진 곳도 있고 초록색깔 입이 올라온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바닥은 정말 벚꽃 카펫이 쫙 깔려 있어서 정말 어, 이뻐. 진짜 이뻐. 응, 정말 이뻐요. 진짜 날씨가 좋아져 도와줬다면 오늘 진짜 예뻤을 텐데. 응. 저 내일 해 뜬다고 하니까 와인 에이드예요.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왜 음료수를 이렇게 마시나 할까. <웃음> <같아서. 웃음> 술인데 술. 술. 생각 집에서는 멸치 손도안 되는데. 그렇지. 네. 웃긴다 너. 아니 저기 웃긴데 성성 아니 뭐 집에서는 우리 아이 그냥 멸치가 안 나오잖아. 아 멸치 있어도 안 먹어요 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맨날 고래 하나 먹자. 고래 하나 먹어라 이러잖아. 오랜만이더니 고래. 여기서 고래는 멸치예요. 제가 고래 멸치 먹을 때 고래라 그래요. 그렇지. 그거 며칠 집에서 안 먹어 나숟가락부터먹는게 너무 감질맛 나 살아있네 먹어봐 숟가락 언제 떠먹고 있냐? 맛있구만 음. 어. 아, 머리 자르니까 되게 편해 깔끔하네 나 기존 나 영상 보니까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 <웃음> 자꾸 어, 눈을 가르니까 그러고 막 응. 귀에 꽂고 있고 눈이 거슬려서 계속 이러는데 지금은 눈 위까지 딱 커트를 해가지고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저는 음. 지금 오늘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 일찍 자고 늦게 자고 일찍 그고 새벽 4시쯤에 잤는데 8시 반인가? 사장님이 자꾸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음. 그게 다 들리고 조금 지나니까 우리 차 옆에 와가지고 여기 사람이 없나?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하니까 알제셋을 아, 들어가셔야죠 이러면서 그때 내가 화장실 갔다 왔을 음. 때 음. 근데 진짜 벚꽃이 음. 좋아요? 너무 예뻐요 그래? 네 역대급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기도 했고 이 자리가 벚꽃나무가 큰게 이렇게 다 둘러싸고 있어서 진짜 예뻐요 문경도 문경 나름대로 예었는데 여기도 응. 여기 나름대로 예뻐요 여기는 벚꽃나무들이 되게 낮거든요 낮게 있어요 낮고 크고 넓고 수이 많아 그래서 캐핑가 들어올 때 계속 나뭇가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보면서 들어와야되거요못 그래.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두꺼운 나무가지가 조금 낮게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예 캠핑카가 들어갈 수 없는 곳도 있고요 여기는 그래서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여긴 들어올 수 있겠다고 들어왔는데 이 자리가 제일 좋은 거 같아 여기도 처음에는 아 힘들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웃음> 무전기 설 하나씩 치고 계속 얘기를 했지 이분이 무전기를 계속 누르고 있어가지고 <웃음> 이게 얘기를 할수없고 <웃음> <웃음> 앞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고 계속 누르고 있는 거야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그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웃음> 그리고 오른쪽에 나뭇가지가 걸릴 것 같아요 계속 누르고 있는 거지 그래 무전기 하나 있으니까 편해? 편해 소통이 되는 게잘 샀네 무전기만의 그 매력이 띠릭띠릭 그 띠릭 하면서 그래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 대 q 씨, a l rel 비